여러분 파도 소리 들리시죠? 이야, 이게 11월 하와이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비치 피크닉이 시작됐습니다 앉으세요 네. 응? 여기 저희 비클, 비치 피크닉 오늘 그, 먹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아, 커피 가지고 와서 우 아, 비치에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좋죠? 야, 이 커피 뭐냐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어 아일랜드 빈티지 네. 코나 모카. 어. 이번에 오아후 가면 좀 사와야 되겠어요. 야, 거기가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냐? 응. 어, 오케이. 너무 좋다. 밖에 나오길 잘했다. 진짜 힐링이, 이게 힐링이야. 야. 어, 하와이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제 돌아왔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대포용품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오늘부터 세일이 됐을 때 사람이 엄청 많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리본 또 이런 식으로 기울이 돼 있네요. 전구도 이렇게 있고요. 음.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 하고, 음. 이거 이렇게. 네. 네. 뭐냐? 이거 무슨 이거? 어 이거는 그 선물 줄때 가방에 음. 붙이는 태그야 음. 되게 귀엽다 이거 오너먼트 봤어? 아, 네 오너먼트 아니고 선물 음. 가방에 붙이는 거야 핸드메이드 카드가 30개 들어있는데 팁을 계속 줄때들 이거는 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앨범에다가 다 하나씩 넣어놨어 볼수 있게 이제 아이들 장난감 코너가 이렇게 스페셜로 크게 진열됐네요. 이건 말로 자동차 미니어처도 파네요. 이건 얼마야? 3 6 9불 오. 자, 내고서부터 또 아이들 인형 이렇게 인형. 이다 요거 재미나데요 <웃음> 크리스마스 하와이 스타일이래요 세계제도 크리스마스 데코가 이제 하네요. 너무 이쁘다, 그치?